여기서 나가면 되는 거에요. 게임 이름이 911 카니발. 근처에 뭔가 있겠죠? 자 혹시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알려주세요. 여기서 어떻게? 이걸 지금 열 수가 없는데 상자에 무슨 버튼이 있었다고요? 상자? 널 반지가 겨우 버티고 있다. 오! 오! 뚫렸어! 뚫렸어! 잠시만요. 아, 뚫리는구나. 지금. 아니. 락픽! 아, 아니. <웃음> 여기에서 락픽이왜 있는 거지? 잠시만요 락픽을이용해서열어보겠습니다됐어요 열었죠? I need to put back I took it. 내가 가져간 모든 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서 락피기 어 여기에서 여러분 일단 방을 좀 둘러볼게요. 여기는 열쇠가 있는데 어 열쇠다. 아! 이거 딱 봐도 위험하죠? 이 물을 빼야 될것 같아요. 뭐 고무장갑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깥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물쇠. 락픽 지금 없나? 아이템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아이 감사합니다. 뭐지 이거? 해충? 중요한거 아닌것 같은데? 오늘 안에 이 방을 오! 가위!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지? 마른 천! 가위랑 천이 지금 저한테 생겼고요 어... 근처에 누를 수 있는 거를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뭐야 이거? 힘이 없음? 힘없음? 뭐야 이게? 얘를 돌릴 수 있나 지금? 오 돌린다! 물이 나와 오 힌트 나왔다 여러분들 H를 들면 힌트가 나와요 아 여기야? 고무장갑 아 여러분들 여기 밑에 고무장갑 있었어요 아 이걸 몰랐네 자 고무장갑으로 열쇠를 꺼냈고요어이 어, 열쇠가 아닌데? 옆에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가방있었죠? 열쇠를 이용해서 얘를 열어 똑딱 금속 쇠톱! 다다! 마이스샷! 이 쇠톱을 이용해서 무엇을 열어볼까? 오! 잘라! 잠물쇠 잘랐어 지금 엔딩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자 아무 일도 안했어 나는 아무 일도 안했어 난 아무 일도 안했어 난 아무 도 안했어 아무 일도 안했어 소년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깥에 문안잠고는데 어떡하지? 자물쇠는 저절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복싱된거야? 복싱된거야? 왜왜왜왜 안돼 당치는 잃었다 아진 거죠 일단 이거 부셔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여러분들 자 락픽을 챙겨서 이걸 똑딱이 돌려주고 똑딱 됐어요 아이 번역이 좀 되게 재밌네요 알겠어요 내가 가져간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돼 그래서 열고 고무장갑을 이용해서 얘를 열쇠를 꺼내고 이거 닫아놓고 그리고 근처에서 여기 아까 가위 있었는데? 가위 일단 챙겨놔. 그리고 천이 있었어요, 천. 아, 일단 이건 필요 없어. 열쇠로 여기 열고, 똑딱이 잡아. 데스타다. 아주 좋아요. 똑딱이로 열고, 바로 다시 올려야 돼. 아이! Don't n o t 쉿! 쉿! 그 소음은 무엇입니까? 뭐가 잘못됐는데? 좋아,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 날 놀래키지 말라고. 됐어. 나왔습니다. 여기에요. 연탄? 밸브가 녹슨 아 번역 아 번역 예술인데? 어, 자전거가 여기 있고요 먹을 수 있는게 지금 당장은 없어보입니다 오, 오 퓨즈 이 퓨즈를 쓸수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마른 천이 여기 있구나 손으로 옮기는 방법이었다 발전기 레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발전기 레버. 퓨즈. 헐, 진짜. 야, 감사합니다. 다이. 여러분들 안 되겠어. 힌트를 써야겠어. 아 물? 물을 어떻게 하라고? 돌려. 이게 힌트야? 마른 천. 어? 마른 천을 젖은 천으로 바꿨어요. 젖은 천이 생겼다. 여러분들 안 되겠어. 힌트 한 번만 더. 9 3 아, 이거네. <웃음> 어, 여러분들 넘어졌는데 어떻게든지 문제기로 됐어요. 6 9 3 이게 될 사람은 뭐라도 된다. It worked.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돌려. 열쇠랑 돈. 열쇠 챙기고요. 돈은 챙기지 않았어요. 닫고 이 열쇠는 아마 바깥에 문을 여는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점검할 거 없죠? 나갈게요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멋진 정말로 구독해줬으면 세팅 <목소리가> <목소리가> 여기서 살인마가 사람을 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죄송합니다.한테 이런 제작 마카트. 마카트. 잠김. 프랭크, 드디어 당신이 원하던 일을 끝냈어요. 패널을 사용하여 켜십시오. 스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검은색 스위치를 켜야 됩니다. 어, 뭔가 전기를 키라는데 이게 지금 번역 상태가 이렇게 좋진 않아요. 전기를 켜라. 열쇠. 열수 있나? 열쇠로 여기 문 열어. 열쇠로 열어. 핸들에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전화 나사를 가위로 돌려. 아 얘를 풀어야 돼. 알겠습니다. 얘를 지금 열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들에 전압이 걸려 있다. 어어야 이거? 퓨즈, 퓨즈! 퓨즈! 퓨즈 퓨즈 퓨즈 아, 여기다, 있 퓨즈! 나이스 샷 퓨즈를 껴다다 됐어 그리고. 어떻게 하지? 전압에 이려있있지하하실서서그내려봅시시오케케이케케이여분분은천 천재야. 혹시 모르니까 문다 잠궈두고 이 퓨즈를 돌리는 거야. 내려, 내려간다.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지, 유, 유지, 얘를 어디에 써? 아, 녹슨 밸브를 유지로 닦아. 기름유, 아 됐. 됐. 됐. 절대로 걸리면 안돼 지금. 지금 절대로 걸리면 안 돼. 절대로 걸리면 안 돼. 절대로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된다고.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돼 진짜. 진짜 걸리면 안돼 살이 맞서 스쿼트 핫둘핫둘 둘. 다시 다가 나를 놀래키다니 나쁜 사람같아 갔죠? 갔어 갔어 갔을거야 갔을거야 갔을거야 아니 근데 얘를 돌려서 뭐해? 드라이브 획득 <웃음> 하... 나이스 샷 그렇지 아주 좋아 이건 또 뭔데 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자가겠습니다이 <웃음>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얘를 열어! 돌려! 돌.. 돌려돌려 돌려돌려 돌려돌려 u l l e r t 여러분들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킬날것 같은데? 안걸렸어? 안걸렸다고? 문을 막아야돼 문을 막아야돼 문을 막아야돼 문을 막아야돼 문을 막아야돼 문을 막아야돼? 막아야 힌트 써 힌트! 힌트 없어? 문을 막아야돼 당신은 멀리가지 않을 겁니다 어어떡게니 네. 옷장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가위를 이용해서 얘를 잘라 뭐지 이건 또? 얘를 맞추라고? 아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런거 못하는데? 어나방좀언제 됐다! 됐다! 하나가 모자라요. 근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지? 옆에 것도 다 맞춰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그림이 나오면 되는 거죠? 얘가 이거 두 개. 어, 그래. 어, 그래. 지금 일단 전부 다 뒤집었고, 하나씩 돌려볼게요. 어! 어, 됐어! 그래. 친애하는 프랭크 여덟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우리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길 바랍니다 마사이모 뭐. 아 클릭해야 되는구나 클릭 잠시만요 클릭 클릭 난 아주 어? 됐다! 아 뭔가 안맞나 지금? 이 안쪽? 어 됐다! 나는 천재야! 됐다 됐다 됐어 여기 됐고 안에 무언가 있어요 상? 이 상을 어떻게 해? 어디에 쓰는 거야? 그림에 쓰는 거라고? 그림그림그림 그림, 그림? 어, 잠시만요 일단 그림에 지금 적용이안 돼요. 아이가 혼자 떨어져있는 모습. 갈까갈까 갈까 그냥? 가까이냐? 가까이냐? 가까이냐? 가 당신은 집에서 나갔다 깬 거예요? 나나퍼즐를왜 깼지? 상 필요 없던 거 아니야? 미션 클리어